예, 그럼 우선 일 진도를 쭉쭉 빼고. 뭐, 지금 이제 해야 될건뭐냐 서피스 툴이죠. 목이 좀 아픈데. 이제 서피스 툴을 공부할 때또 그냥, 그냥 보면. 아, 전체적인 거는 아까 그 서피스로 만들고, 그거를 네. 더 이제 쉽게 모디파이 하는 게이 서피스 툴가져와 그렇죠. 그렇죠. 맥스에 따질것 같으면 모디파이 그쵸. 툴로 보면 되죠. 자. 지금 이 서피스 툴, <웃음> 질문하지 마세요. <웃음> 서피스 툴 같은 경우는 볼 때, 이 커브 툴이랑 같이 바라보면 되거든요. 엑스텐드잖아요, 엑스텐드. 이게 뭐죠? 필렛이잖아요. 필렛. 얘는 챔퍼. 챔퍼죠. 딱 보기에도 챔퍼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가변 챔퍼라고 있어요. v a 렛 가변 필렛. 이거는 그래, 가변 챔퍼. 질문하지 말라니까. <웃음> <웃음> 이단뭐냐는은 <이따> <웃음> 자, 이거 <웃음> 블렌드죠. 블렌드는 얘 블렌드죠. 이두 이 개의 블랜드가두개 있잖아요. 이두개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 커브 툴때 했지만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탄젠시오 자, 잡을, 값을 잡아줘요. 잠깐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고. 두 개의 다른 커브를 측할 수 있으면은, 이 블렌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탄젠시를 자동으로 잡아줘요. 음,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내가 g1, g 죠 음, g2, 이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저번 음, 시간에 음. 말씀해드렸죠? 이건 g0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기본 값으로 예를 들면, 뭐, g1으로 있다고 하면은, 지원값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얘도 이제 필렛이 있다는 거죠. 얘는 옵셋. 옵셋, 얘는 뭐냐면 또 가변 옵셋. 지금 가변이 계속 나오죠. 가변 옵셋이라 고하면 응. 특정한 뭔는 그거는, 가변 옵셋이 어떻게 생겼죠? 아, 그니까 러 질문하지 말았는데. 그니까 러 지금, 지금 계속 제가 머릿속에 남기는 거예요. 가변 필렛, 가변 챔퍼, 가변 옵셋, 요세 개만 들어 나머지 거다 똑같죠? 그냥 얘는, 매치죠, 매치. 매치, 제가 커버할 때 가장, 그, 다른 거는 캐드랑 똑같은데, 이, 그, 어, 넙스 커버를 다루기 위해서 블렌드랑 매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블렌드 같은 경우는 탄젠시 값을 응용해가지고, 어, 바탕으로 그 선과 선을 이어주는 건데, 결국에는 원형에 대한 그수준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매치 자체는 원형이 변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음. 그죠? 렇 얘도 마찬가지예요. 블렌드도 마찬가지로 넙스를 위한 거.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아요. 캐드랑 다른 3D2랑 똑같아요. 하지만 블렌드랑 이 매치 같은 경우에는 이 탄젠시가 흐르는 이 프리폼 커브를 연결할 때쓸수 있다는 것 거죠. 그다음 이거는 머지. 머지 개념이, 머지 개념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쭉 있는데 다겹치거든요이 앞부분은 이제 우선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뒷부분 다, 뒷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그뭐 겹치는 게 많이 있다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익스텐드만 봐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그 구조를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익스텐드만 일단 보게 되면은, 항상 우리는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커브에 대한 익스텐드잖아요, 항상.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때부터 항상 이제 우리는 예를 가지고 익스트로드가익스트로드 커브가, 아이고. 엑스트루드시미트 나오죠? 커브를, 삐쩍. 자. 자. 그 다음에 제가,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엑스트루드 시켜놓고, 그러면 이제 면으로 뜯어서 나왔죠? 이제 익스텐드 시키는 거죠. 한번 해보죠.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익스텐드가 될 만한 서브 맥집을 <높> 선택하라면, 결국은 얘 선택하라는 얘기거든요. <높> 팩터가 나왔는데 네. 일단은 그냥 엔터 치고 잠시만요. 어. 이렇 하고 여기 만약에 내가 100 치면은 100만큼 이 커브값이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어이 커브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타입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엣지를 클릭을 하고 다시요. 클릭하고 타입을 스무드랑 라인이랑 그러면 이제 제가 찍은 그 길이만큼이나 수점에서 음. 라인만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이걸 클릭한 다음에, 지금 이걸 스무드로 하게 돼도, 좀 스무드로 하고, 뭐, 배0 0 찍어도 되고, 뭐, 여기서, 여기, 여기만큼 찍어도 이만큼뭐거고 그러니까 되게 방법이 다양해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익스텐드는 지금 우리가 여기 알수 있는 거는, 다른 커브 값을 따로 이렇게 이야기 해주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돼있으면, 이 끝과 이 곳을 연결한다 고 하면, 블렌드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블렌드. 그래서, 결국에는 블렌드에서, 여기 위에 찍었죠? 여기 위에 찍었죠? 그럼 블렌드가 되거든요, 자동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굳이 여기서 이 끝점과 여기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퍼펜지큘란 뭔가를 차, 추출을 내내, 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커브 다룰 때 같이 추출을 내는 방법들을 게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내가 네트워크 서피스를 하고 싶다, 로, 로포트를 하고 싶다 면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커브를 추출하고 커브를 추가함으로써.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 그리고 이제, 이제, 필렛이랑 나머지 다 똑같고요. 좀 해보시면 대충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여기 보면 은 필렛, 가변운 필렛 있죠? 왼쪽 클릭하고, 면을 선택하라 그러죠? 면을 선택하고, 면을 선택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어 뭐가 되게 많은데 이건 한번 시꼭해고 봐보세요 나중에. 근데 애드 핸들 있죠? 애드 핸들 해가지고 핸들을 하나 두개 추가했어요.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가까이가니까 마우스에 반하죠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이알 값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지금 트림하고. 트림하고 조인했어야 되는지 그걸 안한 거거든요 다시요 <웃음> 트림하고 여기와 여기 a d d h n d 를 해가지고 <웃음> 오른쪽 버튼 클릭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보면은 트밍 조인을 y e s 해주고요 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지금 값이 안 떨어져서 이렇게 깨지는 건데, 라이노 5공에좀더 좋아졌어, 이런 기능들이. 블리온이나 이런 것들 나는, 나는 제대로 명령어로 실행을 했는데, 얘 자체가 지금 못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개선사항이 있는 거니까, 여지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가변 필렛, 가변 챔퍼, 가변 블렌드가 다 지원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가변옵셋이 뭔지 만 보면은 대충 감이 오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r e b u 를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F10번 누른 다음에 조금 어떤 모종의 커브를 이렇게 줬어요 렇죠 자, Place 가운데 좀 화면 을 리프레쉬 시켜주고요 오브젝트 리프레쉬 시켜주고 그그 다음에 가변옵셋을 적용하게 되면은 자, 클릭하고, 토론 스가 연적 염밀이죠그 어,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옵셋 값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어, 지금 가까이 가니까 포인터바뀌죠 포인트라고. 클릭하고 위로 올리니까 올라가. 예를 들면 1 0쳐 볼까요? 10? 10만큼 올라갔나요그 다음에 또 addend 있죠. addend. 에디엔들 쳐가지고 온서피스에다가 지금 서피스 달라붙은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서피스를 뭐니어 50... 50만큼 올라가는거죠 자 엔터치게되면 이렇게 나오는거죠 이게 바로 가변옵셋이라는거죠 이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가변 챔퍼, 가변필레, 가변 블렌드, 가변옵셋은 다 그런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는거죠 자그러면은 지금, 항상 서피스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그, 아, 커브 때도 마찬가지로 블렌드랑 매, 매치에 대해서 분석을 했죠. 서피스 마찬가지로 블렌드랑 매치에 대해서 항상 뜯어놓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블렌드를 먼저 해볼게요. 블렌드 커버 같은 경우는, 네. 어, 자, 이런 커브가 나있까요 아까 형, 형도 바, 봤듯이,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그카우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명령을 클릭을 하고 이 밑에 거랑 이 위에 거랑 하면 이제 꼬여요 이렇게. 꼬이죠 이렇게. 오, 그게 방향성이 안맞았는데 거죠. 라이너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꼬여만 그러니까 오더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지금 위에랑 위에 선택하고 엔터 치게 되는 게 도죠. 그래서 음. 형이 이거를 이제 조종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핸들을 따로 할 수도 있고, 퓨리뷰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뭐 문제 없죠. 네. 그러면은 이제, 어, 일단 이거 놔두고, 일단 예제로 쓰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아, 잠시만 지우고, 마우스 같은 것들을 이제 디자인하거나, 아까 봤던 저 의자 같은 것들 디자인할 때,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런 커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얘를 밀러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커브와 이, 이 커브가 최대한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 있을까요? 블렌드로 블렌드로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이 자체가 살짝 꺾이잖아요. 블렌드로 하면 약간 이게 습 들어가든지 이럴 거예요. 블렌드로 한번 해볼게요. 살짝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매치를 쓰는 거거든요. 자 매치 보면은 각득하고 보이시죠? 지금 에버리지 커브랑 다 일단 이디폴트를 끄면 이렇게 한쪽으로 막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지는 대가는 커브의 어떤 끝점에 대한 것들을 맞출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하면 이제 부드러운 점을 찾아주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얘를 XQD 그 아 목이 너무 아파 그금 얘를 얘네를 제가 매치를 시켜볼게요 매치하면 여기랑 여기랑 그쵸? 마찬가지로 합비에서 보면 이제 필드를 시켜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데 아 에버리지 서피스 지금 에버리지 서피스를 클릭해주니까 이제 중심점 딱 잡아줬죠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엔터 쳐지면 원본 자체가 이제 변해버린 현상이 되는거죠 자 잠시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차해야될것 같거든요 형너안 돼버렸다? 어, 너안 <웃음> 돼? 너 돼버렸어 어쨌든 간에 좋은 저거고 어쨌든 자세한 것들은 또 뜯어서 다루면 되니까 지금 보시면은 잘 보세요 제가 이 디딕 선택한 다음에 음... 이게 매치가 된거죠 지금 그 다음에 <웃음> 어나이스스트에서 <웃음> 제가 지브라를 내면 이렇게 그 지브라 지브라가 얼룩말이란 뜻이거든요 얼룩말을 돌려보면 끊김이 없죠 부드럽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끊긴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견학이 세스 해보면 이 부분이 끊긴다는 거죠 이렇게 끊기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 그래. 지금 거. 끊기면, 반대, 반대편을 만들어 볼요 아, 그냥 여기 있는 컵을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제가. 얘를 최대한으로 부드럽게 만든다는 전제하에. 제가 여기 있는 브랜드를 해 볼게요. X. <웃음> 서피스를. <웃음>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그랜드로 음, 맞추고. 음, 음, 자, 지금 보시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음, 이게 부드러워 보이죠? 네, 부드러운 거예요. 지금 이게 탄젠시도 제가 연결했기 때문에 어쨌든 커브 값이 탁 튀지는 않아요. 피는 게 아, 어떤 게 피인다고 볼수 있냐면 아, 얘를 또 Ctrl C Ctrl 위 해서 보면은 제가 얘네들을 블렌드를 하는데 다 G, 제로, G, 포지션으로 연결했죠? 아이고 자, 블렌드 아, 어, 블렌드가 아니라 엣지를 가지고 해서 면을 만들어볼게요. 그죠 잡고 원아리시스가 응. 되면 끊기죠. 여기서 다 끊겨버리죠. 끊기잖아요. 공유이한만 아, 부드럽게도 이게 커브 값이나 이런 원아리시스 해보면은 이게 공유 값을 볼수 있거든요. 좀딱 끊기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거칠잖아요. 네. 어쨌든, 여긴 지금 우리 탄젠, 블렌드 자체가 탄젠식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부드럽다는 거죠. 네. 그니까 러 일단은 눈에 티는 안 나죠. 얘는 이제 워낙에 부드러워 애고. 얘는 이제 커브값이 안으로 살짝 들어갔어도, 그, 탄젠십값 고용이. 어, 그런, 그런 거 확인하는데, 사실. 예, 어나이시스. 말 그대로 분석들이에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끄고, 지금 일 진도를 나갈게요. 지금 그 매치랑 매치랑 아블렌드한 번에 음. 설명됐죠 옵셋이랑 뭐 가변 옵셋은 이미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지인데 머지 부분이 뭐냐면은 머지는 제가 얼마 전에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쭉 흘러가는 거를 하나의 면으로 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보시면 얘랑 얘랑 좀따은 개별적인 선이죠. 얘를 예를 들면, 스크립팅이나, 뭐, 크스업퍼나 뭐, 다른 더, 그, 퍼더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더 멀리 있는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은 하나로 간주하는 게더 편하잖아요. 그럼 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조인하면은, 보이게만 하나죠. 푸디 서피스를 변해버리잖아요. 이 싱글 서피스를 유지해야 되니까. 뭐가 있을까요, 방법이? 뭐지? 그렇죠, 머지, 그쵸, 그렇죠. 머지, 이 <웃음> 그러니까 당연히 머지가 방법이겠죠. 그래서 결국엔 F10번, 켜보면 컨트롤 포인트가 있죠? f 1 0 컨트롤 포인트가 있죠. 구현했을 경우에는 컨트롤 포인트를 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폴리스 어댔으니까. 그죠? 그럼 얘를 머지 하는데, 그럴 때 얘를 머지를 하는데, 한번 또 생각해보자. 머지 말고 또 다른 방법 없을까? 짤라 음. 어떻게 홀리 서피스로, 언트림드. 음. 다 잘라가지고. 얘는 지금, 어, 이미 언트림드 서피스에요. 이미 언트림드 서피스에요. 이미.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형태가 좀 변화된다고 하면, 이 섹션을 다 추출해가지고, 다시, 로프트로 만들어버려야 되고, 아니면은 밑에 커브랑 위에 커브 해가지고 두 개를 밑에 대 위에로 로프트 해야 되고, 아니면은 밑에, 커브를, 그럼 다시 만드는 그렇죠. 제 골짜. 예,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이 커브를 어떻게 통해가지고, 밑에 음. 커브와 위에 커브를 각각의 레일로 두고, 여기 단면 섹션을 주고 쭉 돌려버려도 되고, 방법이 되게 많죠. 음. 아니면은, 음. 이 아웃라인을 다 빼내갖고, 이 가운데에 있는 와이어 프레임까지 빼낸 다음에, 네트워크 서피스를 돌려버리거나. 네트워크 서피스가 형성이 되는 컨디션이잖아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이 꼭 간의 와이어들. 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저번에 설명해 드렸듯이, 이 머지가 되는 조건은, 그, 디그리, 디그리의 값과, 이 커브가 흘러나가는 그, 강도, 강도라기보다도 그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지금 되는 조건이에요. 선택한 다음에, 이 커브에서 이 커브로. 머지 됐죠? 서피스잖아요. 머지 됐죠? 네. 여기 이제 콘트분포가 추가된 것 같아요.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식으로 머지 쓸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라인으로 애들이 가끔가다 콘탁 뜨면 이런 식으로 콘탁 뜨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보면은, 가끔가다 콘탁뜨는 애들이 어, 뭐 이런 식으로 뜬다고 쳐보자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 구급 잡고 넘기고 막 그래요 되게 무거워요 이게 지금 별로 아니지 사이트를 뜬다고 하면 되게 무겁거든요 이런 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선택하고, 아, s o r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머지를 활용해도 되고, 여기 보시면 솔리드 툴에, 봐보세요. 커브는 커브 툴이 있죠? 서피스는 서피스 툴이 있고, 솔리드는 솔리드 툴이 있죠? 이 솔리드 툴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왼쪽 클릭하면 머지죠? 키 콜라나, 어, 코어 플래너 페이스라고 되어있죠. 오른쪽 오 클릭을 하게 되면은 모든 면이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다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아 지금 이거는 잠깐만진것 같은데 여기 엑스프로스 라고 하고 다 선택하고 클릭을 하면은 아 이게 지금, 이게 맞아야 돼. 끝부분이 맞아야지 머즈가 돼. 머즈가 그 되는게그 부드럽게 만들어져요? 아 이거는 지금 어차피 디그리 1로 한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지금 이그잼플을 잘못 만들었는데 자, 뭐 이렇게 돼있구나. 드려있는 맥이라고 하면은 잡고 오른쪽 같은 디그을 하면은 잠시만요. 그냥 어떻게 했지? 아, 이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아, 이..잠깐만. 이제 생각났다. 어. 자, 리드로 돌리고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얘네들을 폴리서피스 폴리서피스 폴리서피스죠 얘네들을 다 유니온 시켜주는거예요 유니온 유니온 알죠 뭐맥셀 있잖아요 유니온 시켜주게 되면은 하나의 오브젝트가 됐죠 근데 지금 하나의 오브젝트인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유니온이 됐다는 의미는 뭘 뭐, 뭐 뜻하냐면요 제가 얘를익스플로우로 하면은 안에 커버가 없죠 안에 이 그니까, 러 박스와 박스가 닿는 면이 하나로 합쳐져 버렸죠.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지금 같은 선상에 있는 면들이 존재할 거라는 거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 더해지죠, 이런 식으로. 그죠, 더해지죠. 예, 네, 이해됐죠? 그래서 또 항상 이걸 분석해야 되는데, 또, 또 해본 다음에, 쭉 뜯어내죠, 이렇게. 뜯어낸 다음에 얘를 90번 클릭해보세요. 그러면이 부분이 없어진 트렌드 서피스를 갖다 붙여놓은 거죠. 결국에는. 이해되시나요? 이 그러면, 정도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저건 다르네. 헤드, 캐드, 드는 그걸 합체가 어, 되면은, 실제 지금 얘는, 뉘에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네. 고 <웃음> 음, 일단 뉘에 가 되죠 아니고, 일단 머지가 돼야지, 최적화 되는 거네? 페이스가 정리가 되고 지 <웃음> 네, 근데 머지가 안 되는 컨디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머지할 필요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 면의 흐름을 잘 고민하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네.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지금 이게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가면 알아요. 아, 면들을 어떻게 최적화시켜줄 수 있느냐. 그런 게 이제 머지의 개념이고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또 설명해드리고요. 어. 저 저런, 저런 콘텐를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가요 그런 거는 또 다른 얘기 있죠. 네.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 얘기 예. 네. 요 지금, 만약 이걸로 하고 싶다면, 이제, 따가지고 다로프트할 것이냐, 뭐할 것이냐, 그런 식으로 방법론을 강구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거 보면 이제, 커넥트 서비스 커넥트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익스텐드에 확장된 요소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익스트로드. 어. 커브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얘랑 얘 엣지 엣지 엣지 이렇게 다 쓴다는거죠 선택하고 엣지 엣지 다시 보면 음. 음. 음. 이런거 음. 그냥 해보시면 음. 알아요 음.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익스텐드 시켜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뭐, 밀러 같은 개념이 이제 밀러. 근데 3D에 대한 개념이고, 이거 리빌드 있죠. 리빌드랑 여기도 리빌드 있죠. 근데 제가 리빌드 말씀드렸을 거예요. 리빌드는 커브나 서피스나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클릭해서 보면은, 뭐, 이거는 기존 값이 디그린 1이고, 삼성으로 바꿀 거다. 75로 바꿀 거다. 만약에 2, 2, 2, 1, 1 하면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딜 e l e t e i 이런 거 있죠. 여기서도 알수 있듯이 라인 오는 이 부가, 아우, 명확한 거예요. 기존 걸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 걸 대상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명령어들이. 어. 그래서 똑같겠죠. 왜냐면 똑같은 값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면은 f 트 개념이 있죠. 똑같아요. 면에 그, 최대한으로 형태를 존중하면서 그톨 o l 스 r a 맞춰가지고. 톨러렌트까지 크면 클수록 컨트롤 포인트는 줄어드는 대신에 형태는 약간씩 조금씩 음. 변할 수도 있겠죠. 디베이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디베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얼마큼 뜯어져 나오는 그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체인지 디그리. 그러니까 리빌리에서도 다 지원이 되죠. 디그리에 대한 개념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죠. 언트림드 그죠? 언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트림된 거 자체를 아, 트림. 이제 원래대로 복구하는 그런 개념인거죠. 선을 안해도 안 그래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디테치 트림이라는게 있는데 디테치 트림이 저도 지금 디테치 트림을 지금 보니까 있네요. 한번 볼까요? 디테치 트림이 있는지? 하나의 서피스 서피스에 부터 그 트림된 커브를 빼낸다는건데 한번 해볼까요, 드케시? 일단은 어, 음, 자, 어, 저, 저, 저, 저 클릭하게 되면 그트리마 엣지를 선택하는 건데. 해보죠. 일단은 이 컵을 하나 만들어놓고 <목소리> 근데 이거 트인드 스피스죠? 그러잖아요. 저 응. 보면은 왠지 나머지 것들 뜯어낼 것 같은 느낌이드는데 않나요? 칠페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 예. 치워놨죠. 자 요약하면 요약하면은 어이 언트림드를 엔터 클릭하게 되면 얘를 이제 트림되기 전 상황으로 언두를 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 디테치 말고대 뜯어내는 거죠 트림을 뜯, 뜯어낸다는 개념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맥스로 같은 경우에는 그 보더 추출 같은 개념인 거것 같은데 오른쪽 부터 클릭하고 아, 기존에 언트림드 했을 네. 때그 보더를 네. 네. 클릭해준 다음에 엔터 치게 되면은 이 보더가 추출되어 있죠. 이거 말고도 명령어 되게 많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냥, 그냥 <목소리> 이스트랙트, 이스트랙트, 뭐 와이어 프레임 해도 추출 가장 편하게 쓸수 있는 게 이스트랙트, 와이어 프레임 해도 다 추출 되죠이 자체가, <목소리> <이> 자체가. <목소리> 그 그다음에 이게 또 이스트랙트 시키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여기 보면 보더 있잖아요. 이렇게 페이스 보더, 그리고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있고 어, 예, 예. 뭐, 그런 것들이 있고 하여뭐트림언트림 어, 많이 쓸수 있다는 거 음. 보시면 되고 슈링크에 대한 아, 이 아,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슈링크는 뭐냐면 이것도 아, 유용하게 아, 쓰수있어요 슈링크는 아, 이런, 아 엣지, 이런 면이 있으면은 내가 이 면을 이렇게 자를게요. 수직으로 잘랐어요. 네, 트림 해서 커팅 오브젝트 잘랐죠. 음. 결국에는 얘는 F-10 키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얘는 트림드 서페스죠. 음. 얘를 뭔가 하기 위해서는 얘를 언트림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음. 얘를 이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면에 크기가 이만한 건데 이 크기가 이만한 이 끝선으로 얘를 끌어 당기는게 아니라 얘네가 이쪽 이쪽 갖다 붙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슈링크를 시키고 엘지를 선택하고 앰플을 딱치면 딱딱 달라붙죠. 이러면서 얘는 언언인드 서비스가 돼버린 거죠. 싱글 서비스에서부터. 네. 그래서 슈링크도 적절하게 쓸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로직, 퓨리직, 넘피리직은 이제 그 커브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있죠 그걸로 받아들이면 되고. 이건 심 그냥 심 옮겨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넘어가시면 될것 같죠. 넘어가시면 될고 그다음 에 여기는 인설트 컨트롤 포인트, 레이머브 컨트롤 포인트, 뭐. 먼지라고 하는건 이렇게 끝에 이렇게 블록 마치 그 맥스에서 패치 모델링 했을때 이렇게 그 컨트롤이 나오잖아요 뭐라 고러지 배지곡선이 나오잖아요 음. 그거 컨트롤 할수 음. 있게 해주, 해주는거고요빠뜻이 넘어가면은 인설트리무브 같은 개념도 인설트 인설트 낙이라는게 있죠 이 커브에도 인설트 낙을 할 수가 있죠 이런식으로 그죠 커브에도 인서트 나갈 수도 있고, 면에, 똑같은 명령어가 면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F10번 켜보면, 은 컨트롤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리무브 컨트롤 포인트 하면 리무브 컨트롤 포인트도 마치 같이, 같 뜨는 거예요. 그도 서피스랑 면이랑 둘 다, 아, 서피스랑 커브랑 둘다 적용 가능하고요. 그럼 결국은 여기 개념으로 여기 위에 개념하고 여기까지가 중요한 데요 여기를 그냥.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이것도 다 겹치죠. 위의, 개념으로 아, 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제부터는 그 커브 프롬 오브젝트랑 같이 설명해 줄 건데 자그 전에 뭘 설명해 줄거냐면 여기 보면은 어 디벨로퍼블 서피스가 있고요 스매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U V가 있고요 세개 명령어는 묶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합니다 결국엔 뭐냐면은 지금 로프트나 이런 거할때 디벨로퍼블 서피스 이런 게 떴어요. 음. 저스트하게 되면은 결국은 디벨롭 뽑으러 있지 결국은 뭐냐면 이게 펴질 수 있는 면이냐 해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 잠시만요 이런 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리빌드 해가지고 그리고 4개 4개 해서 올렸어요 얘는 지금 단곡면이죠. 단곡면은 디벨로퍼블 서피스로 간주될 수 있어요. 단곡면은. 왜냐면은, 한쪽만 휘었으니까. 여기서 한번더 휘잖아요. 복곡면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어버리잖아요 복곡면이 되는 거예요. 복곡면이. 이건 디벨로퍼블 서피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단곡면에서는 얘를, 지금, 왼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은, 면이 펼쳐지죠. 이렇게. 이면이 펼쳐진 거예요, 이렇게. 예, 네, 이면이 펼쳐진 거고, 그러니까 어떤 뭐 펼쳐가지고 뭔가 할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럼 만약에 여기서 또 디자인 개념으로 바어 그건 이제 u v 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여기도 나오네요. 자, 보시면은, 일단 뭐 면적 같은 거 계산하거나, 지금 면을 찍고 그 면에 올라타 있는 컵을 찍어주니까 펼쳐졌죠. 이런 면적이나 이런 것도 계산하기 쉽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얘는 오려가지고 뭔가 할수도 있겠고. 네, 그건 이제 좀더 깊게 들어간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매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점이 복공면이죠복공면예복공면에서 네, 가는거죠 그래서 아, 디벨러퍼는 단건이요? 예 네. F10, F10번 음. 누리게 되면은 음. 이런식으로 이렇게 잘하면 올렸게때 이런식으로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 여기다 제가 커브를 하나 이렇게 그요그랬죠 이렇게 됐겠죠? 밑에 그래도 됐겠죠? 네. 얘를 프로젝션으로 쏴볼게요. 프로젝션수있는 커브를. 네. 올라 탔죠? 프로젝션을 일단. 수직으로 탔어야지. 예, 위로, 위로 봤을 때 동그라미. 예, 올라 탔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해보게 되 지우고, 그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UV랑 디벨로퍼 스페이스랑, 그 다음에 스매시가 있다. 그거는 펼치는 거네요. 고 펼쳐지죠, 이런 식으로. 이건 늘어난 면을 이제 계산해 준거예요 이렇게. 아, 그건 이제 패면러가 아니고. 늘어난 부분들을 계산하고 나서 그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뭐, 어떻게, 어느, 아니, 만약에 공연이 이으면 라이프를 펴주면 어, 어, 근데 이거는좀정확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부분에는 힘이 가해지면 늘어나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압축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계안 해주거든요 그걸 하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근데 제가 까먹었는데 음. 그 플러그인이 이제 나중에 제목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도 펴줄 수 있고 아까처럼 펴줄 수도 있고 저는 가장 선호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가장 선호 UV를 설명하거든요 얘는 좀 정확하지 않지만 뭐 가장 간단하게 펴, 면을 펼쳐낼 수 있죠. 면만 선택하고 앵커 치면 이렇게 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를 그리는 거 이런 식으로 뭐 문양 같은 걸 새길 때 되게 많이 할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도 아까 왼쪽 클릭했죠. 오른쪽 클릭하세요.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다 선택한 다음에 앵커, 그 다음에 아까 그 면을 선택하면은 딱달라붙죠는 식으로. 음. 이렇게 해서 얘를 뭐, 프림을 한다던가, 뭐, 스프레이스 한다던가 하면 가능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기랑 같이 묶어서 이세 개를 같이 보시면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요거의 단점은 얘가 만약에 흔들리 버리잖아요? 못 찾아가요. 예. 네. 예. 네. 근데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죠?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은, 커브, 지우, 쥬, 우 퍼블지우고 왼쪽 클릭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얘를 살짝 움직였어요 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플라이 시키고 클릭한 다음에 센터 네, 들어가네요. 라이너가 이거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UV를 찾아서 이제 어쨌든 어플라이 시켜주는 것 같아요. 어쨌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가장 많이 쓸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이제 UV랑 디벨로 퍼블 서피스랑 그다음에 스매시 좀더 자세히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어떤 환경에서 적용이 되는지만 파악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서피스 툴 부분은 일단 마무리 지을게요 자 서피스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어 지금 서피스 그 어떤 부분들은 대조 부분에 3개 포인트랑 4개 포인트로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엣지 갖다 만드는 거고 그다음 얘는 그 닫혀 있는 닫혀 있는 그 같은 평면상에 놓여져 있는 거 가지고 만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플레이 만들어준 거죠. 삼각형 있는 거는 꾹 누르고 있으면 하이 메뉴가 나오는데, 뭐, 이거는 뭐, 만드는 방법이니까. 이거는 엑스트루드고요 엑스트루드도 보면은 뭐, 위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컵을 따라갈 거냐, 점으로 올 거냐, 뭐, 이거는 잘린 엑스트루드로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볼수 있다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포인트로 면 만드는 거고, 이거는 이미지로 면 만드는 거고, 이거는 드레이프. 라고 해가지고 구거 하나 있으면 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거죠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냥 내가 보는 뷰에서 쭉 하면 거기에 막그 면이 만들어져요 풀어보면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그 어떤 천같은걸로 이렇게 덮는 그런 느낌이라는거죠 해보면은, 이건 만든다는 거죠. 포인트를 통해서. 근데, 그네들이 교차하는, 오브젝트들 교차하는, 그, 포인트들에 정의된 부분. 네, 보는, 보는 방향에서, 스 예. 페이스가 쉬워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리볼브까지 예. 보시면 되고,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엔는요 이 명령어들, 이 명령어들은 다른 옵션에도 많이 있고. 그게 전부인가? 스페이스에 대해서. 예, 예, 예. 음. 그리고, 로프트, 네트워크 서피스, 해치원네일투레이은 어, 이제 넙스를 위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죠. 마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커브 곡률들을 만들고 가장 만만한 게, 저는 그러거든요. 얘들한테 모르면 로프트 하라고, 모르면. 만만한 게 로프트예요. 무조건, 모르다, 모르면 로프트예요. 자우지. 로프트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각 패널을, 그러니까 가장 그, 언트린드 서피스로 만들어주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들이죠 네트워크 서피스는 가운데에 어떤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이렇게 골격이 있으면 가운데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이거, 스트럭처들 이걸, 이거 걸이 개념이야 이거는 예. 이것도 엣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 이것도 엣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잖아 예, 근데 예. 이거는 그 변수가 더 많은 거고 이거는 네개만 정확하게 네개만 써도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흘러나오는 커브들을 커브들의 공유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호스트 서피스의 공유값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예를 들면은 어... 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만 가장 편하게 박스가 하나 있으면은 제가 필렛 에지를 하게 되면은 일이 너무 작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엣지를 하게 되면은 라디오스값트한5 정도 주고 이만큼 그 나오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제가 애를 플로우를 고요이 부분 네트워크 서피스를 막을 수 있다는 건데 네트워크 서피스 같은 경우 세개 혹은 4 개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하나, 둘, 세개엣지가있는 거잖아요. 하는 게두 개, 개, 세 개. 저거, 저건 뭐라고 하지? 이 옆에 있는 거? 두 번째 음. 요거요 음. 서피스 프롬 에지치 음. 커브 야, 이거는 아 이렇게 어. 커브 값을 계산을 못 해주잖아요 한번 음. 해볼게요 한번 해보면, 해보면 특성을 가장 잘알수 있는데 잠깐만요 오이네 근데 기본적으로 어. 근데 여기 클로하는 거랑 아... <웃음> 맞아 되는 색감 아니 아니 워낙 방법돼아니 아니요. 아니, 그러면... 돼요. 뭐. 워낙 방법은 많으니까 뭐. 그래도 이것도 언트림이 되면 되는 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본 거예요. 제가. 네.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러면 언트림도 해보면 되죠. 어. 언트림. 얘는 <웃음> 아예 기본적으로 언트림도 써있어요 좋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당겨보면은 잠깐만요. UV를 확인해보려고 지금 해보는 거거든요. 약간... 전체로 알죠? <웃음> 서피스인데, 어쨌든 얘도 이제 펼쳐보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웃음> <웃음> 잠깐만. 그래서 이제, 잠깐만 그게 맞춰서, <웃음> 그게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근데 이제 네트워크 서피스 같은 경우는 또 뭐가 가능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어... 그래서 서피스 명령이 저거밖에 없다는 거지. 네, 저거로 다, 다 된다, 만, 드는 거예. 근데 뭐, 이 커버를 해가지고. 아, 음. 음. 어, 이제 얘네들이 좀더 굴고 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네. 이이이 이 값은 여기 커브하고 진행을 맞춰 계산해줘. 이게 네트워크 서비스거든요. 결국에는 바깥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와이어 프레임까지 고려해가지고 공률을다 계산. 지금 한번 물어보잖아요. 또공률를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이게 진보적인 진보라기보다는 커브에 더 맞는 거죠. A면은 저번에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포지션이 뭐라고 G1, 아 G0, G1, G2 이게나온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포지션으로 하게 되면 여기 위치값만 딱 참조하는 거죠. 탄진씨는 기본적인 커브의 축값이고 또는 이제 가장 공유값을 많이 보려한 것이고 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어떻게든 가장 깔끔하게 만들 수 있고 네트워크 서비스만잘 활용해도 문제없거든요 네트워크 서피스랑 그... 그것도만 잘활용해도 돼요 패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면 되니까 뭐... 여기 보면은 뭐 얼마큼 더뛸 거냐 유 v 의 값을 몇 개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얼마큼 딱딱하게 할 거냐 그냥 오픈으로만 알아서 이렇 되는 거죠 아... 뒤집어져... 뒤집어진 거죠 말 그대로 이건 패치시킨 거예요. 보면은 저번에 설명에 대해서 F10번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 이만한 천으로 돼서 자른 거거든요. 결국에는 형 박스 갖고 익스트로드 해도, 아니, 커브가, 렉탱글 그러니까 갖고 익스트로드 해도 그 렉탱글 자체를 카피해가지고 두께를 조, 준 거잖아요. 결국에는. 음.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명령어들이 계속 다 조합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커브 값에 맞는 어떤 면을 만들어서다 잘라준 거예요. 기본 트림해준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지금 위에 있는, 어, 그럼 만약에, 네. 그 트림드, 이런, 이런 서피스, 그라 서피스 받아들일 때 페이스를 처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F10번 누르면은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쭉 받아들여요. 그렇죠. 받아들여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거는 다른 개념으로 한번 좀 설명을 좀이 드리든지 할게요. 어쨌든 안에 지금 서피스 보면서 지금 얘기해 주시죠. 이것도의 조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 이렇게 얘만으로도 못하고 커프로 오브젝트라고 여기에 있는 것도 있죠. 서피스나 서피스 툴, 얘는 커프로 오브젝트 있죠. 그렇죠? 그럼 그들은 커프로 오브젝트 나오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커브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음,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말을 잘못했어요. 지금 오, 오브젝트를 오브젝트의 네. 서페이스에서 추출하는 것이 커브를. 그렇죠, 그렇죠. 말 아, 그대로 커브인데 어디서 오는 거냐? 음. 오브젝트에서. 음. 이렇게 하면은 대충 서페이스 정리되죠. 뭐 어렵지 않거든요. 음, 음. 중요한 거는 로프트랑 네트워크 서피스를 얼마큼 잘 활용하느냐. 이두 개의 생산 조건을 산다는... 어떻게 구현시켜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